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기본만 지키면 참 모든 일이 모난구석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데, 주식시장 역시 기본만 지킨다면 큰 손실로 인한 자멸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첫 투자에서는 거의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사심이 없다는 소리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잡지식이 많아집니다. 여기저기서 책을 보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이 많게 되다 보니 머릿속에 쓸데없는 지식들이 많아지는 것이겠지요 그로 인해서 본인의 투자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매매를 할 때와는 다른 생각으로 주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내가 조금 알게 되어서 기쁘지만 대부분 이것이 나중에 큰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매매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보조지표가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장기평선이 어떻고 심지어 구름대니 볼린저 밴드니 이런 것들만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식의 기본은 파동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위로 가르는 성질이 더 강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내려가르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말이겠지요 즉,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과 우하향하는 종목을 구분해서 매매만 하더라도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종목은 자연스럽게 21선 정도가 뚫린 상태가 되겠고 비록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본전 가격 내지 그 이상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아향하는 종목은 차트가 완전히 겪여 투매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일 텐데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물리면 언제 그 가격이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매매할 때내 종목이 우상향 하는 종목인지 박스권 종목인지 아니면 우하향 하는 종목인지 구분을 지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향 하는 종목을 굳이 손절하면서 단타를 칠 필요가 없고 우하향 하는 종목을 굳이 매매해서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수익에 손절 몇 번씩 해가면서 보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박스권 종목도 박스권을 바로 벗기는 날 사는 게 아닌데 당일 고점에 잡아서 고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주식은 기본만 하면 됩니다. 잡다한 지식 조잡한 지식 머리에 담아봐야 생각만 많아져서 매매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본을 지키고 계신지요? 물론 저도 아직 못 지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은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나오는 결과는 시간의 차이일 뿐 다시 똑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되면 리노베이션을 하고 직원을 바꾸기도 하고 메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냥 장사 안되니까 문만 닫고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오픈한다고 장사가 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즉 근본적인 부분을 안될 때와 바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논의야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깡통이 되면 완전히 매매 스타일을 바꾸어서 다시 들어와야지 돈만 다시 가져온다고 잃었던 돈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지요 우량주니 급등주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전기차에 있는데 혼자 삼성전자 매매하고 있는 것도 웃긴 일이고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데 무리하게 급등주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지요. 시장을 먼저 보고 본인의 매매 방식을 잘만 바꾸어간다면 이 시장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조금은 희망적인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